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서는 일번어 3, 에, 다섯 번째 에, 하고 여섯 번째 시간에 했던 것을 에, 복습하도록 합니다. 아이, 자, 먼저 다섯 번째 수업 시간에 했던 것은 음, 이거죠. 어, 나케레바나리마셈. 음. 계속해서 어, 나이형, 부정형을 활용한 어, 표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음, 자, 이거는 교재는 음, 24쪽입니다. 2 4페이지 3방그뭐뭐 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 어, 이크. 어. 가다. 어. 자, 이거 나이형 만들어 가지고 이카나 게레바 이카나이죠이카나이이카나이가 이かな이", 음. 음, 부정형이죠. 자, 이 나게려바 나이마생 이렇게 접속하면 음, 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아,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아이, 자 아, 먼저 어, 이걸 볼게요. 어, 27쪽 음, 보시면 음, 그 패턴 연습 있죠? 아이, 자 시험을 쳐야 합니다. 음, 자시경을 응. 음, 우케나게려바 나리마생 응. 음, 그렇죠? 시험을 보다 시험을 치다 깨르 음. 자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음, 자 友達に匂えを調査、うん、何んだが合うにか当てて済みか合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み。じゃ、電車に乗る죠。乗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じゃ、スーを取らやみだ。スーを取った。あ、授業を受ける。まあ、スーブルパた。うん。 우케나게ば바 나리마생 자, 마지막 운동을 해야합니다. 해야 됩니다. 운동 시나게ば바 나리마생 이렇게 되겠죠? 응. 자, 일단 이거, 이건 됐고요 어, 자, 또 어, 24쪽 4번 도 봤어요. 이, 이, 4번 뭐냐면 어, 뭐예요? 음, 자 이거에요. 어 なくてもいいです. 뭐뭐なくてもいいです. 이십, 24쪽 음, 4번에 음, 네,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도 나이형 예를 들어 行かなくてもいいです 라고 하면 안 가도 됩니다.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거, 그런 그 음, 의미를 음, 나타냅니다. 자, 아 어, 똑같이 27쪽 파, 패턴 연습 볼게요. 음, 어, 27쪽 2번입니다. 김씨한테 전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음. じゃあキムさんにうん電話するちょうちょなはだうん電話しなくてもいいですじゃあちょんそるうんはじあなどてみだうんちょんそが掃除うんじゃあ掃除をしなくてもいいですするましじあなどてみだうんお酒をうん飲まなくてもいいです 음, 응, 그죠? 飲まなくてもいいです. 자, 다음 마지막 돈을, 음, 아, 마지막 이 아니네, 3번. 음, 응.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카네요 지불하다가 하라우입니다. 음, 응. 그러면, 하라와なくてもいいです. 쇼핑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자, 쇼핑이라는 말은, 뭐, 일본어, 가이모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이모노니, 이카나크테모, 이데스. 자, 이런 거 어, 27척 했어요. 자, 이런 어, 두 개의 표현이죠. 나 그때 뭐이 데스 뭐뭐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고, 뭐뭐 해야 합니다. 하지, 않아, 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뭐뭐나케레바 나리마생을 발현해가지고, 이거 프린트 이런 걸 했어요. 이런 거.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음, 이거죠. 어. 아시타 하야쿠 오키르. 내일 일찍 일어나다. 응. 자,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응. 이렇게 물어보고, 아시타 응 어, 어떤 사람은 아시타 하야쿠 오키나けれ바 나리마센. 아시타 하야쿠 오키나쿠테모 이이데스. 위에 거는 내일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밑에 거는 뭐예요? 응.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거 회화 연습을 했어요 うでもいろんないろいろ、いろいろいろいろいろいろ뭐 음. 수업을 받다. 음. 자, いろいろなろいろい 어떤 사람은 いろ을ろいろいろいろいろいろいろいろいろいろいろいろいろいろいろいろいろいろいろいろいろいろいろいろいろいろいろいろいろ とさん姉の手帳部屋の掃除をしなくてもいいですじゃアルバイトをするアルバル肌アルバイト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アルバイトをしなくてもいいです。じゃ、お盆両親に電話をする両親、父母、人、耳だ、父母にめげちょなる肌。両親に電話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화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両親に電話をしなくてもいいです전화 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런 걸 연습해 아, 또 있네요 早く家에帰る 일찍 집에 돌아가다 早く家에帰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早く家에帰らなくてもいいです 이런 걸 음, 활용해서 응, 대화 연습을 했지만 은 이건 생략하기로 합니다. 어... 자또이설명해이 뭐 하는 것은 음, 여섯번째 수업을 했던 거나이데크다이 이건 이 이건 이이것도 이건 이건 이건 이건 이건 이건 이건 이건 이건 입니 이건 이건 이건 이건 이건 이데크다이 이건 이건 이이 마세요. 응. 가지 말아 주세요 했듯이 된다는 거죠. 응. 자, 어, 이것도 28쪽이네요. 이거는 28쪽 내용입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하지 마세요. 隣の人と 이야기하다. 하나사나이데 ください. 스0살 미만은 이 영화를 보지 마세요. 20살 미만의 사람은 이 영화를 미나이데 く다사이 3번, 아 2번. 응. 잔디, 시바후, 시바후니, 음. 들라나이데 쿠다사이. 음. 그렇 하일루가, 아, 하가 아, 그룹처럼 보이지만은 이건 예외입니다. 1그룹입니다. 들어가다. 그러니까 하이라나이데 쿠다사이. 밤 늦게 전화를 하지 마세요. 음. 여르 늦고 전화를 하지 마세요. 아시타와 야수미나노데, 병인니 오지마세요. 고나이데, 그다사이. 자, 28척, 음, 3번 연습이었어요. 음. 자, 어, 이건 거 음, 프린트 내용이죠. 프린트 내용. 이건 프린트랑 똑같은 거. 어, 어좀 설명해야 되나요? 이 그죠? 주교の時き 수업 때. 테스트のとき 시험 때. 運転するとき運転入ってうんプリントへ行くのよはい地下鉄の中あちあちゃるあんお酒を飲むうんするましだタバコを吸うタンベルピューだ。携帯を見るうんヘンドポンうんヘンドポンをカカオトークをするカカオトーク 런닝을 する. 런닝 하다. 친구와 話す.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 가무을 噛む. 껌을 씹다. 電話を 전화를 하다. 그習죠연데 어떤 연습을 했냐면 이거 그림을 보고 만드는 거죠. 授業의 어뜻는 카카오톡을 쉬나이데 くだ 수업때는 카카오톡을를 하지 마세요. 이거 크림포고? 마케얘기하는 거죠. 테스트는 때는 와 칸밍구 시나이でください운전すると전와電話を시나이でください지하철の中では タバコ을 吸わ나이でください 이거는 생각하는 거죠. 운전すると와 자 다섯번째 여섯번째 수업을 했던 것은 여기까지입니ください셨습니다